한샤맨입니다. 오늘은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딱 갔어요 음료수를 골라서 계산대에 딱 났어요 근데 계산하려는 순간 손님 이 음료수보다는 저 음료수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리 따라오세요 따라와 손님, 이 그린티가 제가 마셔보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님한테 추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진짜로 맛있어요? 네 손님 진짜로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피즐 유자 그린티를 사오게 됐는데요 편의점 알바생도 추천하는 피즐 유자 그린티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알바생이 추천해준 치즈 그린티의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